응 음. 가시광선은 눈을 못보지않아요? 가시광선은 눈을 볼수있어 아직? <웃음> 가시광선이 <웃음> 눈을 볼수있어 가시광선이 <웃음> 빨주노초파란보 가시, 아 맞아 가시광선만 눈을 볼수있어 어어 어 맞아맞아 어, 맞아. 그리고 빛의 에너지는 여기가 화장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는 반대니까 응 음. 찐동아요 저, 자기 물지하지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리아요 맞아요. 맞아요. 맞요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리요 맞아요. 맞아 맞아요. 맞아아 확실합니다. 얘가 응. 그 어... 얘가 약간 그거잖아요. 그수소선 그 스펙트럼이 특정 파장에 빛만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건데. 그렇지. 많니 넣어준다고 해도 똑같지 않나? 그렇지. <웃음> 되게 얼티니온의 문제인데. 이는 옳지 않은 거고 외 껍질이니까 A A1... 와 어, 확률 n g e 거리리같으으니까 o t 그 서축축향향으 전자를 를 어, 얘가 어, x 축 r 향에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r h o 지금 어, 여기가 o t air, 이 o t 된 i r h 이 아이가 r h 확률 그거 해준 거니까 맞고 y 축 t air, z 축의 a i 를발견 t 확률은 h 이 t a 요 r hot air, hot 없 i r hot air, 전자가 이렇게 이 오비탈을 따라다는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음. 이렇게 있으면 이 궤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. 그래 가지고 나도 뛰 근데 궤도를 움직인다는 말이랑 지금 알파이아령 어, 뭐 형으로 움직인다는 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? 움직인다는 걸? 이아령 형으로 따라다니는 거 이렇게 네. 어 동작 껍질 수